아 무량수전의 뒷부분입니다. 아 엄청나게 휘었어요 저위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은 끝과 끝 부분이 엄청 휘었습니다. 이제는 부속 사이에 무량수전에 있는 소조 열대사 상을 보시겠습니다. 화려한 장식을 있고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1300년 전에 오상대사가 사용했다는 지팡이 나무 바로 선비야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석사의 상징이죠. 무당수전이 바로 앞에 보입니다. 엄청나네요 올라가야 되는 계단이 있어요 아마 여기가 거의 마지막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왔다 왔어지는게 왔답니 왔다는 경상폭 영주시 부승 북지리에 있는 부석사를 찾았습니다 부석사는 신라무무왕 16년 676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적건물인 무량수전과 조사당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부석사에 보물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소에서 입장료 성인 기준 2천원을 지불하시고 사찰 탐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차를 하고 부석사 탐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어서 올라가야 된다 그런다. 바아 이쪽으로 올라가네. 부석사 가는 길 500m. 차량은 통제돼 있고 못 간다고 되었습니다. 부석사의 보물로는 목조금을 무량수정과 부석사의 3층석단 어상대사의 지판이었던 선비화와. 삼존불 진흙으로 만들어둔 불상이아 이제 계단인가봐요 근데 네, 오후에다 부석사 그냥 이렇게 해놨네요 주차를 하고 오르는 5 0 0 m 이 거리는 아주 깨끗하고 잘정돈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 곳곳에 부석사 관련된 자로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 이제 매표소에 도착을 하여 일주문을 통과해서 부석사. 네, 태백산 부석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주문을 통과해서 다시 부석사 공간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사 오르다가 처음으로 만나는 부도인 것 같습니다. 아, 저 위에 이제 또 계단이 보이네요. 조금 더 올라가야 될듯 합니다. 네, 첫 번째 부도고 나오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이렇게 당간치주라는 게 있습니다. 부석사의 당간치주. 뭐 행사 있는 걸 옛날에 달아놓는 어떤 그런 거식이라고 그러네요. 여기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요. 바로 천악문이 있네요. 이쪽으로 바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찰의 첫 번째 간문입니다. 이 사천대왕의 모습을 보고 애군을 태고 올라갑니다. 아 그런데 돌계단이 쭉저 위에까지 있습니다. 천왕문입니다. 왼쪽이 어리어리, 오른쪽이 어리어리, 그리고 돌계단이 쭉 있습니다 바닥에 있는 돌들도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 일일이 들었다 갖다 놓으려고 그러면 장난이 아닐 듯 합니다 이 곧장 올라가면은 무량수전 정무소가 나오고 왼쪽으로 가면 저쪽이 아마 간음전인것 같습니다 오른쪽에는 화장실과 박물관이 나오는데 무량수전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 상대사가 참건했으면 지금으로 단 1,400년, 500년 전 일이죠. 드디어 저, 저 저쪽에, 뒤쪽에 어리어리한 건물이 보입니다. 아, 이 문을 통과하고 아무것도 없네요. 그 다음에 빼곡히 건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왼쪽으로 부터 쭉 있네요 무량 수전이 바로 죽인가봐요 아 대단합니다 제 앞에 정면에 보이는 저 건물은 안양문이고 안양문 뒤에 무량 수전이 있습니다 저건 관광안내소가 있고 요 저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탑이 양쪽에 있어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뭐 부설팀이라고 돼 있고 종무소 저기에 있습니다 탑이 양쪽에 있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량수전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탑입니다 밑에 받침이 있고 중간에 있는데 이 3층 인가요? 밑에 기단이 조금 깨진거 외에는 아주 잘 보존이 되어있는 듯 합니다 탑에 특별한 문양이나 이런건 들어가지 않고 제일 위에 연꽃문양이 들어가 있네요 이것은 왼쪽에 있는 탑이고요 안양문 앞에 이렇게 삼층 석탑이 두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아, 이 탑은 원래 여기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밑에 기단이 어, 왼쪽에 있는 보다 더 크고요. 더 오래되어 보입니다. 굉장히 이기 같은 것이 많이 끼었고요. 내나 삼층 석탑이고요. 저 꼭대기에 모양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저쪽은 연꽃 무늬가 나왔었는데. 어, 탑의 모양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음. 느낌이 듭니다 군데군데 깨어졌고요 딱 무량수준으로 들었으면은종무소가 바로 있고요 왼쪽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탑이 왼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건물들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또 탑이 있습니다 자 곧장 부석사 무량수전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석사의 무량수전. 경락전에 가기전에 안양문이 이렇게 멋지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이것이 부석사의 범종루인가봐요 안양문 위에는 멋진 범종루가 있습니다. 부석사의 범종루. 어, 북이 있고 종이 있는 듯합니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건물이 그런데 굉장히 오래돼 보입니다. 올라가는데도 이렇게 꽃들이, 나무들이 촥 있습니다. 네, 사찰 내에 오른쪽에 건물이 있고 왼쪽에 건물이 있고요. 이 범종로를 갖다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돼 보이고요. 나무들이 기둥이 마치고 돼 있고요. 물왕수저는 저 뒤쪽인것 같습니다 잠깐 볼까요 이쪽에 범종각입니다 안녕문 주변으로 범종로와 범종각과 여러가지 나무들과 건물이 있습니다 아, 범정루를 지나니까 이렇게 또 누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석사에 경낙전 무량수전이 저 뒤에 보입니다 이쪽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가 범정루입니다 멋지네요 안양문을 통해서 올라오면 이렇게 멋진 범종루 누각이 나옵니다 이곳에 북과 다양한 문양의 그림과 목조 조각품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기 뭐 기단들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가운데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샘물이 있습니다 아 이끼가 낀거 보니까 먹을 수는 없는 듯.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장전이네요. 사차를 탐방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될 때마다 나오는 다양한 목조 건물에 그 아름다운 선율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엄청나게 큰 돌들로 단을 쌓았습니다. 아마 원래 산이었는데 깎았던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부석 사이에 안양문에서 한참을 아, 머물게 합니다. 이렇게 높은 단위에 한 4,5m 될것 같아요. 둘레, 이 기둥 한 8개와 이 담으로 막아 놨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석등이 보이고 부석사의 상징이죠 보물인 무량수전이 바로 앞에 보입니다 엄청 나네요 부석사에 있는 이 무량수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석사에 있는 조사당도 마찬가지의 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석등은 통일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400년 정도 전에 만든 거 받침대가 있습니다. 석등에 조각이 되어 있네요. 각각 다른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한 3, 3 m 넘게 한다 합니다. 아, 밑에는 거북인가요 연꽃인가요 이렇게 부석사의 통일신라시대 때 석등과 고려중기의 무량수전 그리고 저 뒤쪽에 보이는 통일신라시대 때 3층 석탑까지 쭉 한꺼번에 보입니다 한문으로 무량수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찰에서 극락전이나 무량수전이나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이곳 구석사에서는 무량수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량수전 내에 있는 목조 아비타 열의 자상을 보시고 있습니다 바깥에는 금장을 하였고 수변에 엄청나게 화려하고 건물이 아름다운 장식을 하고 있으며 무량수전 또한 검빛이 빛나는 아름다운 이 건물의 형태를 우리나라에서 담그세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입 석가래 위에 기둥으로 이렇게 또 받쳐놔놓고 나무들로 하나 둘셋넷다여또네개 네개 여섯 개로 받쳐 놨어요 지붕 위에는 기와로 되어 있습니다 아, 무량 출전 왼편에는 이렇게 열애 자상이 있습니다 저쪽에 조금 이따가 가보고 삼성각 저쪽에 있네요 부석사에 관련된 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석사에 있는 무량수전의 소조 요래 자상은 1686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 부석사의 보물입니다 금장을 하고 있고 하리안 주변의 모습을 해 놓았습니다 부석이라는 단어는 떤돌 지금 보이는 것처럼 바위와 바위 사이가 떠 있다고 해서 떤돌이라고 합니다 지금 바위에 있는 석가 열의 좌상을 보시고 계십니다 아 무량수전의 뒷부분입니다 어, 엄청나게 휘었어요 저위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은 끝과 끝부분이 엄청 휘었습니다 이제는 무량수전의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조열의자상을건접해서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량수전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계단이 세단이네요 있 무량수전 내에 있는 소조여래자상은 국보 45호입니다. 검장을 하고 있고 뒤에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정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측면을 보고 있는 것이 아주 독특합니다. 이것은 1 6 0 0 86년에 불쌍히 만들어졌습니다. 주변에 나무로 다양한 장식과 받침을 해놓은 것이 아주 독특하고 인상적입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탑이 있고요. 삼성각 부석은 뒤쪽에 있고, 선묘가 여기 조사당, 자인당, 엉징전이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는삼층 석탑이고요, 바로 앞에 여기에 석등이 아니고 지팡이 나무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나무인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조금 이따가 한번 볼게요. 저 저쪽에 있나요? 구석사에 있는 다양한 유물과 보석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최인길 아, 사찰탐방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곳곳에 반드시 봐야 할 보물과 신비스러움을 하나하나 캐치해 나가는 데 많은 시간이 됩니다. 아, 여기가 선비각이네요. 선비각은 어상대사의 마음의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어상대사가 사망했거나 한때 같이 연을 지냈던 여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극락전 무량수전 바로 위에 있으며 이렇게 화려한 아, 여기. 벽 장식이 있습니다. 용수가 흐릅니다. 어느 나무가 의상대사의 지팡이 남은 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아. 아 시원하네요. 이 삼청석탑 뒤쪽으로 해서 요 산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은 조사당 이라고 나온답니다. 거기에 가면은 의상대사의 지팡이 나무가 있다고 하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산길을 따라 5분 올라가야 된다 했는데 저 위에 건물 한 채가 보입니다. 제가 생각한데 여기 조사당 까지는 대부분 안 올라올 것 같아요 올라오는데 큰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좀 올라와야 돼요 자, 안내 표지판이 보이네요 아, 산을 한참 올라왔는데 여기 에 조사당과 응진전 자인당이 이쪽에 있습니다 <웃음> 아, 먼저 조사당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가면 의상대사가 사용했다는 지팡이가 있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니까 여기가 조사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비화라고 있는데 바로 이 나무가 지팡이로 사용했던 나무라고 합니다 크지 않네요 오예입니다 선비하 오른쪽에는 아, 뭔지 모르겠는데 드디어 조사당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조사당에는 의상대사가 사용하였던 지팡이 나무 선비하가 있습니다 1300년 전에 의상대사가 사용했다는 지팡이 나무 바로 선비아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팡이 나무입니다 근데 실제 쳐다보면은 자그마하네요 원래 많이 크는 나무가 아닌 듯 합니다 뿌리 쪽을 한번 보세요 부석사의 조사당에 있는 오상대사가 지팡이로 사용했던 선비아 나무를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에 심은 온 것이니 엄청나게 클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말 심은 지몇년 되지 않은 그런 나무로 보였는데 저것이 아마도 첨마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300년 이상을 갖다가 이 조사당 첨마 밑에서 하하, 대단합니다. 신비감이 있습니다. 이 조사당의 첨마 밑에서 1300년을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다 선비화. 이 선비화는 골담초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크는 나무는 아닌듯 합니다 여기 에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여 왼쪽으로 가면 웅진전과 자인당이 있다고 했는데요. 아 보이질 않네요. 삼존석굴 어디 있나요? 여기 만만찮습니다. 산을 완전히 다 훑어야 돼요. 밑에 보이는 모량수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납니다. 이 전체를 다 보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옹진전하고, 아, 드디어 여기에 뭔가가 나옵니다. 아, 이쪽으로 내려가지는 못하게 다시 돌아가야 되고요. 여기 아마, 옹진전하고 자인당 같고요. 여기에 삼존 숯불이 있다는 거죠. 이쪽은 칠성 가깝고요. 여기가 응진전입니다. 그리고 자인당. 아,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자인당이네요. 아 여기 있습니다. 불이 안 켜져 있어요. 뭐 아, 석불이네 석불. 삼전 석불이고요. 드디어 삼전 석불을 찾았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석불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진흙으로 만들었다고 없습니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랜 세월이 뒤에 밭이 퍼르다 보니 이렇게 돌로 가운데는 던 겁니다. 오히려 더 돌보다 더 단단한. 돌이 되어있는 석불의 한번 모습입니다. 문은 30. 있어 30. 30. 30. 30. 30. 30. 3자인0과 응징전을 보고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못 내려가고 아까 올라왔던 길로 다시 내려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상대사가 1300년 전에 이곳에 부속사를 지었다면 그때 사용했던 지팡이는 엄청나게 클줄 알았죠 하. 아까 의상대사가 사용했다는 지팡이는 지금으로도 1300년 전에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세월을 생각하면 은 엄청나게 클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도사당 처마 밑에 있는 그 선비와는 정말 아주 가늘고 몇년밖에 되어 보이지 않는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에 고상대사가 사용했던 지팡이였습니다 무랑수전 왼편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삼성각이 있고요. 석가, 열래 자상도 같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정도의 건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다 보고 내려가는 길입니다. 아, 여기가 이제 관음전이 있나 봅니다. 관음전이 마지막이네요. 여기 또 어. 곳곳이 청청이 돼 있어가지고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웃음> 상당히 헷갈릴 수 있어요. 대신에 무량초전을 기침을 해가지고 좌우로 나누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에 나오네요. 굉장히 큽니다 뭐저 위로는 뭐 하우스 같은 게 있고요 여기에 간음전이 나옵니다 여기에 간음전이네요 아 굉장히 크네요 관음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